태화신문, 경기 양주시 쌍흥면 삼상 리에 있습니다. 공동선을따라서쭉 끼어지는 이 일령 최고, 일령 유언입 이렇게 하부에서 시작이 됩니다. 알아보면 여러 가지 가계와 그리고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식사하고 수영하고, 태국에서 물놀이하고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업소를 집중 해서 어떻게 영업 패턴이 되고 계곡이 이어지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기 이름 계곡이 시작이 됐습니다. 공성층이 쭉 이어지죠. 한 10km 넘게 쭉 이어지는데 여기 공성층 한 1, 2km 정도 시작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있고 앞으로 올라가야 할 길이 10km 정도는 남았습니다. 저 보니까 우측 편에 쭉 보이죠. 올라가면 한시내라는 이 유원지가 있습니다 한시내 유원지를 오른쪽으로 살짝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가서 네, 좀귀기는 했지만 차를 딱 대놓고 이렇게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니까 이렇게 계곡이 나옵니다 계곡이 나와요 아, 물고기 잡는 가족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옆에 이미 야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 이미 고기 구워 먹어요. 고기 구워 먹고 계신 분들 계시고. 아밥안 먹었는데 그냥 배고파 죽겠네. 그런데도 저는 어떻게 카메을를 갖다 줍다 왜? 촬영을 해야 예. 기에 예. 저는, 거 시일입니다. 어, 옆에 보니까 강태공 후선도 많아요. 어, 저기 고기를 낚았어, 낚았어. 잡았어, 잡았어. 보니까 피름이 조그만한 것들인데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았어요. 아, 여기는 강태공들이 많이 물렸다는 거죠. 어쩌가는 저기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조금 아침 이런 시간인데 일치고 왔습니다. 아, 저기에 삼겹살 구워드시는 분, 처문 때문에 냄새가 내가, 아, 제가 한 장을 합니다. 한 장을 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한 입만 주이소한 입만 주 주이소.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체면이 있잖아요. 일단은 배고픈 거는 나중에 햄버거를 먹든, 강을 먹든, 어떻게 해결하고 강을 보겠습니다. 아, 지나가는 길에 이아 어린이, 해발과 미소를 내는 이어린이 모습을 보고 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는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본인이 잡았거나 아니겠죠, 물론. 누군가가 잡아줬겠죠? 일단은 그게 중요하진 것이 아니라 저는 계곡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왔다는 무지건 계곡을 확인한다. 그래서 올라가 봅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 봅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아, 올라가니까 풀이... 잡초가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그 사이에 계곡물이 발카카 봐. 버릅니다야 맞네요 물 맞추랑 좋아 그런데 참고로 일련계곡은 상부에 하수처리장이 나봅니다 그래서 물이 좀 탁합니다 다른 계곡에 비해서 그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아 고기 잡아서 드시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재미로 잡는 거 고고 안 말립니다 <웃음> 아, 잡아서 드신다 그것도 말리지는 않습니다 아! 말린다고요 햇볕에? 아, 그거 말고 제가 그만 주시라뭐 이런 이야기 하여튼 알아서 드시고요 아, 알아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계곡 상부에쭉 올라갔다가 다시 계곡에 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아저아이의 예, 어머님 같아요 저 보니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 지금 이 강신해인가봐요. 예, 강 강태공 씨를를 조상으로 모신 분인 것 같아요. 아, 낚고기 탈락네요. 고기 탈락. 그런데 낚싯줄이 어디 걸려나봐요? 잘안 되는 것 같아. 아, 너무 빨. 아, 옆에 계신 분, 앞에 아, 분 같은데 저 분의 도움을 받고 고기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신에 가게 오른쪽으로 쭉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야영과 여기 그리고 간단하게 물놀이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 한신에 옆에만 가면 되냐? 한신에도 들어가봐야지 들어갔습니다 아, 들어가는 게 이렇게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와 대단해, 대단해. 어, 이거 천번에 천번. 야, 이렇게 그물 막고 딱쳐놓고식사할수 있는 공간을 딱 마련하고, 저 앞에 지금 모여서. 빨갛고 파랗고, 저 아, 이게 수영장이랍니다, 수영장.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저는 대부분 실내든 실외든 수영장이 그냥 사놓고 25m는 이런 거, 이런 것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대박이네요. 엄청나게 커요. 25m 두개겠어요 되겠, 보니까 이게 식사를 시켜드시면은, 이렇게 체육시설도 그리고 수영장도 공짜로 이용할 수있습니다 차고장도 있네요. 아주 좋아요. 대박이네. 대박. 제신에 아마 여기 수영장을 이렇게 하는 것은 즉계곡에 물이 그렇게 맑은 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러하기 위해서 일영태곡 일영요원지의 전체 영업시스템이 이렇게 다는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 계속해서 나옵니다 엄청납니다 제가 큰데 다 보여 드릴게요 아 한시내에 필요한 고또 가야죠 어디에 갑니까? 일년 무들이 캠핑장에 갑니다 드디어 캠핑장에 왔습니다 캠핑장 어디 있냐? 아저저에 무슨? 아 너무 바깥인데 아닙니다 저자연속을쭉울쭉 지나가면 바로 무들이 캠핑장이 나옵니다 캠핑장 아 캠핑장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캠핑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캠핑 최일입니다 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어린이 시설입니다 대박이네요 아 그리고 왜 이렇게 차가 많아요 꽉 찼어 이거 전부 다 가지고 오신 걸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온거 손님들이 가지고 온거 여기서 무드리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다 이거 장소만 제공합니다 여기는 무드리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엄청납니다 아 가능하면 얼굴은 직장 않습니다만는 어쩔 수가 없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여기는 뭡니까? 창호장 또 페니시들 다 있네요 바장에 붙어 시작해가지고 와 엄청난 공간에 엄청난 펜션들 엄청난 사람들이 이야기 해서 여기 들어와서 이용을 이미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펜션 이용하면은 여기 TV 있어 꿀 TV 멋지. 말씀드릴까요? 바로 수영장 그리고 어린이들이 띵띵이 하는 공간이 적당 무료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아 여기는 무료고왜 이렇게 많지? 그런데 왔다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겠냐는다. 캠핑이든 야행이든 계곡을 합니다. 그 사이로 들어가서 계곡을 하긴 합니다. 아 계곡에 물이 그렇게 나쁘진 않는지 나쁘다고 그러는데 저는 나쁘지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주 좋네요. 아까 한신에도 괜찮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구로 서 올라온 거죠, 여기. 이미, 아, 2, 3km 정도 올라왔습니다. 아, 여름에 캠핑을 하시고, 그리고 야경을 하시면서, 이렇게 맛있는 고기도 구워 드시고 넓은 공간에서 계곡도 즐기니다 그러면. 이야, 일 무지리 캠핑장. 뭐, 모텔이 다 오셔도 괜찮네 공간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미 엄청 난인파가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어린이들 좋아하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는 저 띠띠기 다 아, 다치지 않서 저렇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뭐 여기 캠핑하니까 사과장과 화장실 설거지 하는 공간 이런거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대신에 대박인것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얘기도 캠핑장에 원 수영장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캠핑 이용하시면 그냥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엄청나게 대박이네, 대박. 여기는왜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가지고. 그냥 저는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가 바로 수영장입니다. 아, 수영장에 이렇게 펜슬를 쳐놨어요. 아, 어,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되니까 수영장. 기다기 갈리를 하시는 거겠죠. 아, 펜스로 찍을 수가 없어. 그래서 펜스 사이에 텀을 이용해서 이렇게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마침이 시간에 점심 시간이랑 전부 다 사람들을 철수를 시키고 제가 카메라를 담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 저도 사람들 많이 넣으면 좀 모자이크 처리야 되게 어려운데 탈영을할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또 작은 수영장인데 이 아이들이 놀수 있는 수영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이미 없으니까요 그두 군데가 지금 있었습니다 이렇게 캠핑하시고 여행하시고 아, 즐거운 시간 가시고 바베큐도 드시고 그리고 수영도 하시고 계곡 물놀이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 원래는 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약간 부족한 것을 다른 서비스로 완전히 대박을 쳐줍니다 아 이런 서비스 좋네요 1년 유원지 1년 계곡 많이 바뀌었어 바뀌었어 저도 한 10년만에 가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리수거 사용하신 거 딱해서 알아서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설거지 하시고 나관청 샤워장 이용, 화장실 이용하는 거와 이렇게 이렇게 쫙일야 인력부들이 캠핑장 이용하실 분딱 전화 주셔도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좋네, 좋네. 아, 이런데 무섭소. 저도 처음 까봤다라 애들 틴트기 하는 거 저렇게 하네, 저렇게 어, 아, 저 그냥 이거. 자로 여기 캠핑 이용하시는 사람들은 1 0자로 이용한답니다. 저는 일단은 어린이가 아니라서 저 안에 들어가진 못했니다 <웃음> 물론 보호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카메라만 갖다 대고 어린이랑 제가 약간의 혜택과 아지를 찍었습니다. 괜찮네, 괜찮아, 아, 좋네 아, 여기, 여기, 여기 저기, 저기, 아, 한 장에선요 보직을 바꿔야 되겠어요. 이 캠핑 이용하시는 그런 손님으로 바꾸고, 이 카메라 갖다 대다가는이계고 파서 쫄쫄 굶을 것 같습니다. 아 캠핑장보다 좀더 위쪽에 있는 계곡도 쭉 보겠습니다. 아 물도 괜찮습니다. 아 무드릭 캠핑장 뒤로 하고 또 올라갑니다. 계속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공정성 사이로 쭉 나옵니다. 아, 드디어 또 새로운 곳이 나네 푸른 계곡이라더니다 여기는 엄청난 단체객을 손님을 받은 곳입니다. 어, 여기도 계곡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드르 이펜션 지나고 나서 나온 곳이죠. 여기는 한 하부에서 한 4km, 5km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뭐, 크기 잘, 자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눈 떼죽자로 4, 5km 정도 올라온 것 같고, 계곡은 아주 좋습니다. 물을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지금 다리가 있고요. 사람들이 이미 많이 놀고 계십니다. 아 물도 나쁘지 않는데요. 바닥도 허니 보이시죠? 네, 잘 보여요. 잘 보여. 아, 근데 약간 착한 감이 있어요. 아, 저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착하다. 이제 보시면 것처럼 사람들이 그 계곡에서 물놀이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걸로 봤 봤을 때 1년 계곡에 지금 한 5분의 2 정도 올라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드디어 4 킬로정도 올라온 통출이라는 또 하기가, 왼쪽에 여기 주차를 하고 다시 오른쪽 공주락저 다리 지나가지고 바로 놓은 것이 공주락 일령 계곡에 있는 요원집 아 여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대박이네요 뭐가? 아 바삭이 전부 다 그냥 잔디를 깔아놨네 잔디를 갑페철깔아네 제가 온다고 그냥 잔디를 깔아놨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미 손님들이 와 계신데 아 여기 메뉴가 쭉 있습니다 이거 이용하시면은 여기 수영 저저 저 파라솔, 파라솔 밑에 있는 저 평상, 평상 다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아, 대박이네, 대박. 한 사이 기준 하면한 10만원 정도 나오는데, 아침에 한번 치고 저녁 까지 하루 종일놓쳐셔도 아무것도 하지 니다 아, 저 수영장, 수영장에서 그냥 놀고 밥 먹고, 또 놀고 밥 먹고, 하루 종일 계시다고 하셔도 그냥 식사값만 내쉬면 된다고 한다. 아, 대박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잔디를 다 털어놨어? 아, 엄청납니다. 여기에 있는 저 수영장. 전부 다이 수영, 수질장기가잘있어있 그렇지 않으면 여기 허가, 허가가 안 나오죠. 허가가 나 수시로 보니까 양주시에서 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도로를 따라서 이제 저지 다 돌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만 저런 왔다는 기원으로 계곡도 한번 가봅니다 그것이 기본이죠 아봉주은 봉줄에 있는 옆에 계곡 한 폭이 있습니다 아, 여기 어딘가요 봉주로 앞쪽에는 엄청나게 큰 댐이 있습니다 물은 굉장히 탑한 것 같아요 수량이장난이아니다 절수지 같습니다 아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숲길입니다 대화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절수지가 있느냐 이게 봉주로 앞에 있습니다 아, 식사하시고, 마침 비가 왔어요, 사 부산에서도 같이 있었는데 동주라 에 있는, 저수지로 뒤로 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산을, 언들 산을 내니까 이렇게 왼쪽에 그린랜드라고 있습니다. 아, 방청국에서 왔었나봐요. 엄청나게 큰가봐요. 아, 그런데, 세부적인 거은 깊지 못했습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펜션 있고, 수영장 있고, 식사하고, 복원이 똑같이니다 다시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다시 달리니까 진달래 통산이 나옵니다. 이달이 지나서 바로 나오는 곳니다아 진달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 아이 통과하면은 진달래 할수 있습니다. 가 보겠습니다. 왔다는 기본적으로 그냥 들어가니되 들어가니까 이렇게, 진달래 오른쪽으로 쭉 해가지고, 길이 쭉 놓여있어요. 아, 이분들도 들어와있죠? 저도 들어왔어요. 보니까, 아, 왼쪽에, 진달래라는, 이,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놀이동산이라기보다는, 식사하고, 운동하시고, 또 바베큐도 해 드시고, 하는 공간입니다. 시스템은 비슷한데, 여기 수영장은 보이질 않네요. 아, 계곡, 계곡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곡에는, 어, 여기, 펜션이란, 이, 진달래 이용하시는 분들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 쭉한 보겠습니다. 계곡에, 이 폭은 넓은데, 물은 약간 툭탁해 보입니다. 그런데, 자연이 나무가 달 아, 여기도 좋네요. 아, 수백 명이 갈수 있는 그런 기반인 것 같습니다. 진달는 기본적으로 단체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 습니 오늘따라 단체 손님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물은 이렇게 약간 탁합니다. 여기에 일련 계곡의 전체적인 계곡이 저렇게 약간 탁합니다. 아 가만 하셔야 됩니다. 일련 계곡은 대신에 수영장이라든지. 내부적인 시설로 그것을 전다 카바를 하시고 계십니다 아주 좋죠 서비스를 더 주니까 자, 진달래 진달래를 뒤라 언덕 산을 갔다 또넘습니다 넘으니까 아, 자전거 하이킹 트레킹이라 그러나요? 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아 저는 같이 올라갑니다 아업소 하나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곡도 없고 산을 넘어가야 다시 갈 수가 있습니다 아 벌써 산을 몇번 질렀네요 아 벌써 산을 두 번을 넘셉니다 아계수 달립니다 아마 이 산이 1,2km 정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팍 내려가는 길에 오른쪽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열마당이고 모자농원이 나옵니다 아 영업하는 시즌 비슷합니다 왼쪽에 보니까 바로 공동차는 계곡이 나옵니다 계곡 안볼 수가 없죠 아 여기 영업하는 시스때 아, 똑같습니다. 열마다 모자 농원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계곡부터 내려가겠습니다. 모자 농원 있죠. 펜션도 있고, 생산까지 있어야 한다 뭐 아, 여기 엄청나게 액체육시도 있고요. 자체 손님, 한대한대 열마당 또한대 맞춘다. 자, 이렇게 한구로 7, 8 k 로 이상 올라다 제가 영상으로 한번 쭉 보여드리고 계곡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저쪽으로 또아직또내려가면또 있어요 그런데 계곡 왔다는 기본적으로 계곡을 봐야 되겠죠 자 조금 내려가니까 또 여기 우성농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계곡을 먼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저기 사람이 보입니다. 계곡을 뭘로좀 막아놨고요. 계곡의 바닥에 흙이 많은 계곡이네요. 여기는 보니까 돌멩이나 자갈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저게 아무래도 계곡에 물이 탁해지죠. 저렇게 빛금 밝아버리면은 이 흙물이 확 일어나가지고 계곡이 탁해집니다. 보니까 물고기도 있고요. 계곡을 봐서는 아깝지 습니다 여기가 우승농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우승농원 또한, 기본적으로 펜션 있고, 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수영장이 또 있네요. 수영장, 인공수영장.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아, 여기 일년 계곡이 기본적인 영업시스템이네요. 딱 깨달았어, 깨달았어. 이거 안 들어가면 안 되나 봐요, 저 수영장. 야, 보통 저 수영장은 지금 시작해서 팔을 말까지들 다들 다신답니다 깜짝 놀랐네, 저 어디 팍 떠오르는 바람에. 어, 여기까지 우승 농원입니다. 벌써 언덕산을 몇 번을 건너고 거의 여기 한 8, 9 k 로1 0 k 로 가까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죠. 하여튼 왔다 끝까지 갑니다 무엇이 있는지? 그 계곡이 끝나는가? 우승 농원을 뒤로 하고 아 여기 숲길을 지금 또 달립니다 달려 한 1,2km 정도 달리니까 뭔가가 나옵니다 엄청난 대박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끝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여튼 달려보겠습니다 자동차로 갑니다 걸어가기에는 너무 멉니다 아 그리를 달려왔어. 우승 동원했어. 일정 계곡 따라 추고니까 자 지금 트래킹하는 사람 저렇게 많네요. 아저헬스만포이죠 바로 실용 수영. 아 여기요 엄청난 수영장이 대박이에요. 그것도 여태까지 봤던. 한 번씩 철거하는 그런 수영장이 아니고 큰 하위와 바다와 같은 엄청난 빛깔을 내뿜는 야외 실외 수영장입니다.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 수백 명뭐 천명이 들어가도 괜찮을도고 엄청나게 큰 야외 수영장입니다. 일렴폭 위에 최상구에 있습니다 여기 지나버리면은 이제 송추로 가야 됩니다 와 여기에 수영장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네요 펜션 있고 그 다음 개울대면은 눈썰매 장도 있고 아 기본적으로 뭐 있어야 되는 편의시설은 다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대박입니다 이런 곳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일렴 계곡의 최상부에 있습니다 차로 한 10km 이상 12km 이상 달려와서 마지막에 찾은 곳입니다 엄청나게 넓습니다 다볼 수가 없어요 다 볼라 그러면 몇 시간 걸릴 것같아이 다리가 짧아가지고 <웃음> 그냥 하는 소리가요 어쨌거나 아 엄청납니다 이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1년 계고 처음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만든, 대박 장소. 저 수영장에 내뿜는 저물 보세요. 엄청납니다. 저는 여기 바다인 줄 알았습니다. 칼날을 따는 바다 순간입니다. 아, 대박이네요, 대박.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행운입니다 여기 펜션, 수영장, 눈썰매장, 식사 모든 거다 됩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원예는 휴학, 피서 해용, 패핑 다할수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왔다는 마지막에 개박장소, 수영장을 소개해 주게 돼서 정말 행운이네요. 여기가 신영수영장 입구입니다. 이제 1년 최고, 1년 교원지에 10여 k 로의 길. 막을 내리겠습니다. 여기는 이미 차로 이동한 곳입니다.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여기 끝부분입니다. 그 사실은 일련계곡의 최고 끝부분 다시 돌아가면 은송초계곡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표시 보이죠? 이미 끝났습니다. 끝까지 왔다와 함께 일련계곡일력유원지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올려라 휴가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